안녕하세요 동의하는 김현자입니다 자반증은 두드러기나 아토피처럼 심한 가려움은 아니더라도 가려서 한 번씩 긁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자반증이 이렇게 가려울 때 긁어도 되는지 안 된다면 가려움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반이 가려운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알레르기성 자반증에서는 두드러기와 동반되면서 심한 가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색소성 자반증에서는 습진 피부염이 동반되면서 진물이나 가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려운 부위를 긁거나 손을 대게 되면 점점 악화되거나 부위가 번질 수 있다는 건데요. 가려운 부위를 긁었을 뿐인데 자반이 왜 악화되는 걸까요? 긁는 부위를 따라서 자반이 번져나가는 현상을 쾌분너 현상이라고 합니다. 쾌분너 현상은 보통 건선이나 백반증과 같은 피부질환에서 긁고 나는 손이나 손톱 자국을 따라서 증상이 어떤 부위에 유사한 증상이 올라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반증에서 나타나는 쾌분너 현상도 자반증이 특히 악화되다 되는 시기에 긁는 부위를 따라서 자반증이 올라오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보통 자반이 호전되면서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치료 중에도 가려움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는 발병 전 가벼운 감기로 자반이 생겼었어요. 발병 초기에는 특별히 가렵진 않았었는데 갑자기 악화되면서 수포 딱치와 함께 심한 가려움으로 내원했던 아이입니다. 증상이 좋아질 때마다 한 차례씩 장염 독감에 걸리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꾸준히 치료 잘 받아주신 다에 치료도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한 아이는 처음 내원했을 때자반 부위를 너무 긁어서 딱지 상처가 전신에 많았습니다. 증상이 심했던 것에 비해 다행히도 초반부터 자반과 가려움 모두 잘 줄어들면서 치료를 잘 종결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어린 아이들일수록 가려움을 잘 참지 못해서 증상이 심해지고 다른 부위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치료 중에 가려움을 잘 대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자반증이 가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가려운 부위에 열이 오르거나 따뜻해지지 않도록 시원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가려운 부위에 옷이 닿으면서 가려움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옷이 조이지 않고 통풍이 잘 되도록 편하고 여유있는 옷을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간헐적으로 가려움이 생긴다면요. 아이스팩을 깨끗한 수건에 싸서 10분 정도로 짧게 냉찜질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장시간 하게 되면 낮은 온도가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어서 가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되시는 분이라면 깨끗한 수건을 찬물에 적셔서 반복적으로 냉찜질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오늘 은 이렇게 완치로 가는 자반증 습관 네 번째 가려움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반증 가려움은 치료를 시작하면 대부분 빠르게 잡힙니다. 하지만 간혹 자반이 악화되는 시기에 자반을 많이 긁는다면 다른 부위로 더 번지면서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치료를 위해서 자반이 많이 가려우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방법 잘 참고하셔서 자반증 관리에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반증 환자분들의 완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